오늘은 다이어트 실천편에 대해서 조금씩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통곡물, 오이, 당근, 고구마, 밤, 각종 견과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콩류, 지방을 배제한 닭고기 조금, 달걀, 육식 조금, 생선 조금, 해산물 조금 등등 이런 것들을 굽거나 찌거나 삶거나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씻어서 먹으면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고기류의 지방 부분을 제거하고 설탕이나 당류 높은 음식은 극혐하듯이 배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이어트를 떠나서 건강적인 측면에서 혈관을 막고 피를 더럽히며 몸에 흉한 지방이 쌓이고 설탕 등은 인체의 기둥이자 미적 요소를 막고 있는 뼈를 녹이고 합병증을 일으켜 몸을 썩게 만들어버리는 당뇨병에 빨리 걸리게 되어 병원이 집이 될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기를 섭취하면 그 고기가 우리 몸에 그대로 추가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인간의 몸에 돼지가 달라붙고 그 유전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일대에서는 영향이 미비할 수 있으나 습관이 3대까지 이어지면 3대째 자손은 정말 그 먹은 고기처럼 자연에서 나온 것들의 완전체를 섭취하면 조금 적은 느낌의 양을 섭취해도 영양소의 밸런스가 충족되므로 인체가 많이 먹을 피로를 못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식사를 중단하게 되며 과식을 막아주고 또 맛이 중독적이지 않으며 깊은 맛이라 식욕을 컨트롤하기가 쉽습니다. 한국에서 나는 채식재료들과 육식재료들만 관찰하기보다는 여러 나라 지구 곳곳에서 나는 사람이 먹을 재료들을 알아보면 상상 이상으로 많으며 아름답게 디자인되어 있으며 신비스럽기 그지없습니다.